예, 어제 검찰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두 야당 정치인이 각각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두 기자회견을 직접 보고 보도한 많은 언론인들은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기자회견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검사에게 고발장을 받아 야당에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웅 의원은 유체 이탈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희한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김웅 의원이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주장한 사람은 다름 아니라 김웅 의원 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또 본인이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스스로 반박하는 믿기 어려운 장면이 연출됐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김웅 의원이 받고 있는 의혹은 손준성이라는 검사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아서 다시 그것을 당에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지 않, 분명하다고 지분명하 한다면 전달받았다는 원래 의혹을 더욱 긍정하는 것이 됩니다. 본인의 의혹을 해명하겠다는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의혹을 더욱 긍정하는 모습에 기자분들도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김웅 의원이 전달받았다는 고발장, 당이 고발하라고 변호사에게 준 고발장 초안, 그리고 최종적으로 변호사의 손을 거쳐 접수된 당의 고발장이 판박이 같이 똑같다고 합니다. 더 이상 남 얘기하듯 뚱딴지 같은 소리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의 공조직도 위 고발장을 사용한 이상 국민의힘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합니다. 오후에는 당시 손준성 검사의 상관으로서 이 사건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한참 화를 내셨는데 남은 것은 인터넷 매체를 우습게 보는 윤전 총장의 한심한 언론관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의혹을 단독 보도한 뉴스버스의 전혁수 기자는 김웅 의원이 작년 10월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 기자를 응원한다며 구독까지 친구들에게 권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어제 모인 친, 기자분들을 다 총장 시절 대검 출입 기자 정도로 보는지 이렇게 보도해라 저렇게 보도해라 가이드라인을 어, 주고 있었습니다. 아, 그때야 윤전 총장이 검찰의 독점적 소스를 줄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니 그게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본인이 무섭냐며 국회로 불러달라 하셨습니다. 윤전 총장이 자랑스러워하던 검찰이 제대로 일만하면 국정감사 전에 상황이 모두 정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검찰 수사나 조사가 진행된다면 잘 협조해 주시는 것부터 먼저 부탁드립니다. 아쉽게도 그렇지 못하다, 못한다면 조만간 국회 법사위에 모실 수 있도록 논의하겠습니다. 그때는 화내는 모습만 보이시지 마시고 의혹에 대해 해명할 수 있는 사실을 단 하나라도 들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